네, 계속 이어서요. Max completes the 1 0 t h lap and now has five more laps to go. Max는 완성합니다. 동사죠. 열 번째 바퀴를, 그열 번째를 돌았다는 의미. 열 번째를 돌고, 이제는 five more, 다섯 개더 바퀴. 즉, 다섯 바퀴가 더 있어요. to go. 가야 할. 이제 투부정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즉, 다섯 바퀴가 더 남아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Five more laps to go. 다섯 바퀴가 더총몇 바퀴? 15 예, 바퀴죠. 10 바퀴를 돌았는데 다섯 바퀴가 남아있어요. Max is Simon's cart ahead. Just out of Max is rich. Max는 봅니다. Simon의 카트가 앞에 있다는 걸오형식이네요 봅니다. 목적어가 s a m s car, 목적어가 ahead 앞에 있는 걸 봅니다. Just out of Max's reach. 근데 어떤 상황이죠? 아주 그냥 out of 음, 밖에란 소리인데 Max의 다음 밖에 있어요. 그런 말은 뭐냐면 아직은 Max가 따라잡진 못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Max의 범위 바로 밖에 있, 있어요. 어헤드는 앞에 있긴 한데 음.. 아주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 i l just a u t o Max's i rage 아주 그냥 간발의 차인지 Max's c a r gets closer and closer to Simon's Max의 차는 비교급은 비교급은 좀 알아주세요 점점 더모호 ~~하지다 이 앞에 있는 동사까지 합쳐서 점점 더가까워져다 close가 가까운데 비교급엔 비교급하면 점점 더 가까워지다 점점 더뭐 커지다 그럼 bigger and bigger 그 다음 많아지면 more and more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closer and closer to 어디 어디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예, 1등 지금 리더였으니까 시몬즈 이 뒤에는 cart가 생략돼 있죠 시몬의 그 차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almost is the back end of Sam's cart 그것은 거의 거의 부산이가 빼고 hit 치겠어. 그 그러니까 거의 칠기 칠기의 어, 칠 정도가 됐단 말인데 뭘 쳐? Back end 뒤끝 차의 뒤끝즉뒤 범퍼 있죠? 뒷 부분 back end 뭐에? 사이먼스 n s 팅그 사이먼의 차의 거의 뒷 부분을 칠것칠 정도가 됐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 거의 막 다가간 거지? They drive into the s t r e i t w a y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곡선 도로를 넘어서 이제 곡직선 도로로 들어갔어 They drive into the s t r e i t w a y and Max presses harder on the gas pedal Max는 밟습니다 누르다 아까 push 같은거죠 Harder 더네 가속 페달 배달. 가속 페달을더 세게 밟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기려고 따라잡아야죠 I can catch up Says Max. 따라잡을 수 있어. 캐처 따라잡다. Max is the officer waving a white flag, which means the last l a g 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Max는 어, 뭐가 뭐하다는 거? 예, 심판이 흔들고 있는 걸 봅니다.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보로서, 원형도 되고, 예, 현재 분사도 되죠. 현재 분사는 막 뭐뭐 뭐 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더 가, 이제 강조가 된 건데 심판이 하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하얀 깃발을 또 수식을 하네 관계사절이 웃음껴 죽껴 이게 동사죠 어떤 하얀 깃발? 의미하다니까 의미하는 하얀 깃발이에요 마지막 바퀴를 의미하는 하얀 깃발을 흔드는 걸 봅니다 지금 몇 바퀴 돈거죠? 14바퀴 돌았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는 그 표시인 하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걸 봅니다. Max is right behind Simon. Right behind, 아까 right beside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바로 뒤라는 소리죠? 또 역시 right은 바로, Max는 사이먼 바로 뒤에 있어요. The finish line is getting closer. 예 결승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cheering from the crowd 군중에서부터 나오는 즉 군중의 응원소리 관객들의 군중들의 응원소리 응원이 getting louder 그니까 finish line은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응원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I can do it! 할수 있어! x s loudly. 크게 소리를 한번 내봅니다. 말을 해봅니다. He can feel his heart beating hard. feel 지각 동사 is heart 목적어 beating 목적고 현재 분사 목적 보네요. 여기 beat 해도 되는데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걸. 근데 여기 hard는 세게니까 심장이 막 세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The carts 자동차들이 rush across the finish line. 예, 아주 그냥 돌진을 하는 거죠. 예, 결승선을 가로질러 돌진을 합니다. 달려갑니다. Who is the winner? 누가 승리자일까요?